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유모차 끈 남자랑 여자랑 뭐 그러니까 부부인지 뭔지 모르는데 좀 남자가 유모차 끌고 있었거든. 깔끔한 그런 아빠 스타일 이아니라좀 이렇게 건들건들한 스타일, 어.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내가 거어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유모차 끈은 이제 아기잖아. 말도 못하는 아기잖아. 어. 그래나 들으려는 식으로 미미면은 아기 이름 미미 물어 물어 막 이러는 거야. 나 들으 나듣게끔 미미야 강아지. 어 누가 미 물어 물어 막 이래. 그러면 지제들리막웃는 거야. 근데 좀 짜증이 나는데 그냥 이제 갔어 그냥 지나갔어 근데 내 뒤로 이제 걸어오면서 갑자기 계속 물어 물어 뭐 이래 나한테 계속 그러진게 계속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거기서 내 마음은 제가 제 강아지한테 이쪽이한테 물으라고 막금조직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아, 뒷감장할 짜신나서 하지마 <웃음> 잘 잡았어 그런 이낌 나한테 걸리면 아, 그만하시죠? 난내 목소리랑 내저기래 <웃음> 그런 말이 되게 무례하다는 ]은... 걸 알려야 하는 거 이네끼리 그걸도 깔깔 대고 물어 물어 그러잖아 어. 물어 물어 그러는 자체가 일반 평범한 사람 할수 있어? 어? 웬만한 그 직장 능력 가진 사람이 할수 있어? 상대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쌩 가고 그냥 가는 거야 열내지 말고 그런 메타를 키워 나는 그래서 아 내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막 이렇게 그만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 하지 마. 어, 병실 가세요더어버리하 지금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저희 걔가저 그쪽 애한테 물어 이러면은 기분 좋으세요. 이러면서. 아니 하지 마. 여섯 하지마 그거 아니야, 아니가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물어 물어 이랬을 때물리 어. 물어 소리 아는데 어쩌시려고? 어, 난 그러지. 어 그럼 그런, 그런 개를 끌고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애한테가 할 소리야?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할 건데? 어, 어 부모가 되고 그럼 되겠어? 누가 물어? 내가 자기 새끼한테 자기 자식한테 걔한테 물어 물어 이 이런, 이런 식으로 저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서요. 나 그때 듣다듣다 처음 들었네. 아니, 어떻게 내 아이한테, 어, 요즘에 동물에 대해서 교육을, 어, 어딘 세상인데, 어? 아니, 어떻게 얘를 살아가라고 무슨 이렇게 가르쳐. 미리 야지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지, 어? 나는, 나는 에 엄청 잘할 수 있지. 나는 그냥 앉혀놓고도 앉아봐, 이러면. <웃음> 아니, 너는 이제 거기다 존칭만 쓰면 되지. 아이한테 교육을 그딴 식으로 시키면 되겠어요? 너 그렇게 싸가지 말 못하잖아. 쌍욕하면 사지 마. 직접적으로만 나한테 치지 않으면, 그리고 우아하기 경찰 신고. 이런 정도로 해. 엄마, 아빠, 내말 틀렸어? 그거 아니잖아. 아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 이를 갖다가 어? 뭐라? 뭐라? 뭐요? 난 그러지 아 그, 그쪽 그 개한테 내가 무슨 그쪽 개한테 그래요? 막 이제 이럴, 이럴 수 있잖아 음. 보통은 아니 우리끼리 한 말이고 뭐 우리끼리 한 말이고 그쪽 개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진행이 될건지 네가 뭐 모르고 겁대가리 없이 어. 갔어? 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아르는 음. 사람도 있어 그러면? 걔가 여기 한 마리만 있으니까 네 개한테 그렇게 저런 음. 짓 하나 음. 난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러고 가면 돼 문제 알지? <웃음> <웃음> 어쩔 거야 그러면 싸우기 쉽지 왜요? 근데 왜 그러는데요? 사람이 뻔히 듣고 있는데서 그렇다는 게 지금 예의 어긋나는 이럴 때고상하시으좀 하면 나오는 거야 어. 너무 예의 어긋나는 행동 아니에요? 어 근데 왜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야지 그때는 이제 이왕 일은 저지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너희들 할수 있어 아 왜요? 그왜 어머들 왜 이러지깐 이 사람의 대답은 소리가 크거나 단순하다고 그러면 음. 그럴 때 깐죽깐죽 멘탈 진짜 부여잡고 음. 그렇게 하면 이기거든 100%? 음. 100% 이겨 음. 음? 그러고 나서 싸움이 커지면 경찰 부리기 제일 쉬운 음. 딱 그거야. 그리고 음. 요즘에 CCTV 잘돼 있어서 얘네가 이 개가 어떻게 했다, 막 거짓말 시키면 어어. CCTV 저 판독 저 CCTV 좀 봐주세요, 제발. 음. <웃음> 그런 식이 더 버버더 소리 르고 지랄해 경찰한테. 음. 그러면 경찰이 딱 직장 동료 음. 딱 고마. 음. 말하는 중에.